그 당시 저는 주식한지는 10년 정도 되었고, 정리매매로 주식하는 동안 가장 비싼 수업료를 치렀습니다. 횡령, 상패, 정리매매까지 감자탕 빼고는 골골로 전부 맛을 보았네요. 비싼 수업료 내고 배운 몇 가지 정리했던 것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주식 투자하는 동안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째, 역정보의 무서움. 오래전 횡령사고 발생한 종목 퓨처비전이 있었습니다. 퓨처비전에 물린 대부분이 그러하셨겠지만 저 또한 역정보에 당했습니다. 나름 정보에 박다는 지인이 어느 날 저에게 말하더군요. 작업 중이라고 하면서 그럴듯한 시나리오를 들려주더군요. 아내장이며큰 분의 이야기까지. 전환사채 발행하고 나라테크 지분 인수 완료되면 출발한다는 요지였습니다. 그 친구도 아마도 역정보에 당했겠지요. 아니면 사기에 당했던지요. 역정보의 무서움은 떨어지는 구간의그 증가를 발휘하였습니다. 지금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군요. 상장 폐지하기 전 작년 12월 18일. 그날 아침 저는 유중불발에 대한 소식을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정리해야 했지요. 하지만 지인이 말하더군요. 이리저리해서 납부가 안된 거다 추가로 들어오기로 다 되어 있다고요. 전 그간 전쟁같은 주식판에서 몸에 익혔던 직감이 무조건 던지라 신호를 보냈지만 지인의 그 말에 그만 매도 타임을 놓치게 되었답니다. 그 후로도 두번 매도 타이밍을 느꼈지만 지인의 말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결국 정리할 틈도 없이 정리매매로 넘어가게 되더군요. 정리매매 들어가게 된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지인은 장종열의 아내장 쪽이라며 전점 현 대표와 지배인이 한통 속이고 그들은 상패로 몰고 가야. 그들의 죄를 덮을 수 있기에 상패를 원한다고, 이를 막기 위해선 안회장을 밀어줘야 하고, 상패를 막을 자금도 다 준비되어 있다며, 제게 의결권 위임을 요구했죠. 전 소액주주사기단에게 나의 피 같은 의결권을 넘겼고, 그 의결권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으로 돌아오게 되었군요. 그럼 정리해 볼까요? 어떤 경로이건 여러분께 귀가 솔깃한 정보가 입수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정보가 정말 대박으로 이어질 정보인지, 아니면 역정보인지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할까요?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정보가 입수되기 이전 그 종목이 30% 이상 급등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여 봅니다. 대략 6개월 정도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30% 이상 급등한 적이 있다면 그 정보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야 합니다. 만약 그 정보를 귀히 여기신다면 여러분은 알뜰살뜰 모아온 종자돈을 한 번에 털리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저처럼 말이죠. 둘째, 잡주의 무서움. 지인에게 정보를 받자마자, 전 퓨처 비전의 재무 분석 및 영업 활동을 먼저 분석해보았습니다. 기가 막히더군요. 그야말로 빈껍데기 회사였습니다. 기존 사업 아이템은 중국에 뺏긴 지 오래고, 이리저리 신사업을 한다고 떠벌려 놓은 건 많은데, 실질적인 사업 추진은 아무것도 없더군요. 하지만 전제 자신을 속였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그래도 부채는 양호하지 않냐고, 자본 잠식 들리는 없지 않냐고, 그간 시총, 재무 건전성, 시장 지배력, 미래 성장 동력 등을 꼼꼼히 따져 종목을 골라왔다고 자부하던 내 자신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본잉여금에 어음 없으니 부도 염려 없고, 수백억 가치가 있다고들 이야기하는 나라테크 지분에 전 상패들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더군요. 150억원이 넘는 횡령액이 100억이 넘던 자본금을 단번에 자본전액 잠식으로 만들어 버리더군요. 정말 눈앞이 깜깜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교훈은 절대 잡주에 손대지 말자. 잡주를 피하기 위한 저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최근 3년 정도는 수익을 내고 있어야 합니다. 적자기업은 퍼너라운드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관심을 끄셔야 합니다. 시총은 1조 원 이상은 되어야 안전합니다. 시총 1조 원 이상인 기업은 양아치 같은 작전 세력은 못 건드립니다. 셋째, 정리매매의 무서움. 우저지간 정리매매까지 왔습니다. 너무 억울했지만, 이리저리 정보를 수집해 보니, 정리매매 때 처분 안 하고 들고 있어봤자 승산이 없더군요. 그래서 정리매매에 처분하기로 마음먹었지요. 제 투자금에 비하면 한없이 작은 돈이었지만, 최대한 손실을 만회해보고자 정리매매에 임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일단 첫날 시세 줄때 정리하자. 그리고 정리매매 종목은 정매기간 중두 번의 시세는 주니 두 번째 시세를 이용하여 손실을 줄여보자. 이렇게 전략을 마무리하고는 정리매매에 임하였습니다. 첫 번째 작전은 주요하였습니다. 첫날 220-260원 분할 매도하여 매도금액이 800만원 정도가 되더군요전 내심 흐뭇해했습니다. 작전대로 된다고 두 번째 시세는 100원을 깨고 내려오는 순간으로 예측했습니다. 전 숨죽이고 기다렸죠. 둘째 날 가처분 신청 공시를 정점으로 쭉쭉 빠지는 걸 보면서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래 조금만 조금만 더. 넷째 날 드디어 100원을 깨고 내려오더군요. 전 덥석 물었습니다. 800만원을 몽땅 투자해서 8만주가 넘게 보유를 하게 되니 뿌듯한 기분도 들더군요. 목표가는 150원으로 잡고 그래 끝나기 전에 불꽃놀이 한 번은 더 남아있다. 남아있다 하며 맘속으로 주문을 외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100원도 한번 넘어보지 못하고 사그라들고 말더군요. 나중엔 60원에 매도 걸고 기다렸지만 결국 60원에도 못 팔고 마지막 거래일인 마지막 날 20원에 정리하였습니다. 160만원 남더군요. 두고두고 와신상담하며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일주는 남겨놓았습니다. 현물로 찾아서 기념으로 보관하려고요. 마지막 교훈은 정리매매의 얼씬도 하지 말자 한방에 다 날린다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겠지만 만약 어쩔 수 없이 보유주식이 상패를 당해 정리매매 기간을 맞이하게 된다면 거래일 1에 안에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다신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그게 그나마 찾은 돈이라도 지키시는 방법이랍니다. 비록 엄청난 손실을 보았지만 한강으로 가기보다는 실패해서 교훈을 얻고자 정리해본 내용들입니다. 우리 모두 다신 이런 비참한 꼴 당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상패 종목에 당한 많은 개미투자자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주식시장의 격언대로 잔인한 달 4월입니다. 감사의견 거절된 퇴출기업들의 정리매 매, 글로벌 마켓 시장의 불확실한 이슈 등 여러 요인들이 시장을 압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두들 힘내시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